열심히 일해서 번돈 아무 데나 맡길 수 있나요? 수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파워 1위 1240석 흑자 국민 모두를 승리자로 모시겠습니다 대한투자신탁 짠 저도 맡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돈 아무 데나 맡길 수 있나요? 어? 수비자 선호도 1위 음? 브랜드 파워 1위 1240석 흑자 야, 대한투자신탁 국민 모두를 승리자로 모시겠습니다. 대한투자신탁 저도 맡겼습니다. 다신 그런 짓안 하기로 했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할수 있어요! 이제 엄마랑 약속할 수 있지? 네! 매를 드신 분도 가슴 아파 하시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고객은 어머니, 큰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투자신탁증권 어디에 맞게 안심이 될지 요즘 같은 땐 철역 있는 데가 안전하죠 전통 있는 회사 대투죠 배트? 대한투자신탁증권 사람 많이 가는 데가 안전하죠 증권업무 증권업무도 한다죠 예, 스누벨내버요그는기분이 다릅니다 마음이 놓이는 이유 배트에 맡겼으니까 배트니까 배트니까 배트니까 안심이죠 배트 대니까 안심이죠. 이에 맡게 안심이 될지 전통 있는 회사 대대 대투? 증권 업무도 한다죠. 애 쓰는 게 눈에 보여 마음이 놓이는대니까대니까 안심이죠. 아무한테가 세상을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대투지 부자신탁에서 증권 증권까지 브랜드 파워 1위 믿음이 가죠 10년도 아니고 33년 됐는데 대투니까 대투니까 안심이죠 대투니까 안심 한 투자신탁 부 자신탁에서 증권까지 브랜 드파워1위 33년 됐는데 대투니까 대투니까 안심이죠. 대투니까 안심. 대한부자신탁 증권 은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귀하의 역사, 대투에 맡겨 주십시오. 33년 경험의 자산 관리 대투 클래스 1. 대한부자신탁 증권 사는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기아의 역사, 대투에 맡겨주십시오. 33년 경험의 자산관리, 대트 클래스 1 대한두세 신단증관 당신이 대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세에 투자하십시오. 대통령 갤럭 코리아 펀드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한민국 경제야. 대한민국 정치야. 앞으로, 앞으로. 갤럭 코리야 당신의 경제도 뛰고 있습니까? 자네 참 대단해. 내 재산 큰게다 아, 자기 덕이야. 고객님 덕에 저도 점수 좀 땄습니다. 그래. 어 <웃음>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거야? <웃음> 대한 투자 신탁 증권. <웃음> 생각해보면 야, 말이야 내 재산 큰게다 김대리 덕이거든 응? 덕분에 너도 많이 컸는데요 뭐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 크는 거야 <웃음> 대한투자신탁증권 자네 요즘 대한투자에 맡긴다며? 네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한다잖아요 오 그래? 고객의 수익률로 평가한다? 대한투자신탁증권. 예 네, 위기를 잘 넘겼죠. 이제 일본 타자부터 시작되는 칠레 말 공격이 기대되네요. 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컸는데요.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고객의 수익률로 평가한다. 대한투자증권. 음? 당신의 자산, 당신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투자증권 자네 요즘 대한투자에 맡긴다며? 네, 모르셨어요?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한다잖아요. 어 그래? 고객의 수익률로 평가한다? 대한투자증권 자네 대한 투자에 맡긴다면. 네. 그래? 모르셨어요?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한다잖아요. 오 아, 그래. 고객의 수익률로 평가한다. 대한 투자증권. 당신의 자산. 당신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고객의 수익을 생각하는 대한투자증권 대한민국 펀드는 약 7천개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우량펀드 우량펀드를 찾아내는 새로운 눈을 만나십시오 데토 퍼스트 클래스 대한민국 펀드는 약 7,000개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우량펀드 우량펀드를 찾아내는 새로운 눈을 만나십시오 데토 퍼스트 클래스 친구야 장모님이 나 너무 기죽인다 아 이제 잘 나간다고 뭐가 어, 잘 나갔는데 그리고 술김에도 말할 수 없는 대투 김영익의 투자정보가 있다 가치가 다른 투자정보 대한투자증권 음, 아, 이거 좀 너나고 싶네 나 오늘 확실 무슨 돈으로 그 예? 네? 잠꼬대 중에도 말할 수 없는 대투 김영익의 투자정보가 있다. 가치가 다른 투자정보. 대한투자증권